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저번에 얘기했던 미르가르드에 있는 모든 보물상자를 찾아볼 거고요. 자, 요거는 캐릭터당 한 번만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캐는 이미 다 찾아서 부캐릭으로 다시 한번 찾아볼 거고요. 업적에 모험에 있는 이 숨겨진 보물상자를 찾아라. 요거 10개 완료하시게 되면은 또탈 것과 아바타 소환권 한 개씩 받게 됩니다. 자, 총 10개, 20개, 30개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어, 지금 현재 업적으로는 최대 보물상자는 40개까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가장 가까운 마나 하임에 있는 보물상자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요 자 올라가는 길은 아무 벽이나 타고 여기 위에만 올라타시면 됩니다 메인캐스트 도중에 이 NPC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NPC 바로 옆에 있으니까 누구든 쉽게 이 길은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부릉 옆에 여기 NPC가 있는데 막 만든 캐릭터라서 아직 NPC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 주황빛깔로 빛나는 보물상자 가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보물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바타 소환권을 받게 되었고요. 바로 도적단의 불락으로 날아갑니다. 이때는 그냥 아무 곳 클릭하시고 빠른 이동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도착하시게 되면은 자동 이동 가지 마시고 초서라고 해야될까요? 여기 입구에 있거든요 바로 뒤쪽으로 가셔서 저 위에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 있고요 이렇게 두번째 보물상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탈거 소원권 한개를 받게 되네요 자그 다음 위치는 애길의 목장으로 가줍니다 자 도착 후에 바로 있죠? 여기는 도착하면 바로 보입니다 세 번째 보면 상자. 자, 여기서는 탈것 소환과 상개를 받게 되네요. 자, 그다음 위치는 폭포 구렁지로 가줍니다. 자, 위치는 여기 매트리아매트리아 매트리아 보스를 클릭하고 빠른 이동하시면 바로 가거든요. 여기 위치에서 폭포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보스 젠 되는 곳인데 이쪽에서 뒤로 폭포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네번째 보물상자까지 얻었습니다 여기서는 탈것 소환권을 받게 되네요 자그 다음 바로 북부평원으로 날아가줍니다 자 북부평원에서 여기 폐성터 폐성터 같은데 열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이 폐건물 같은 거 위에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기 쉬운 길은 이쪽이고요 가운데 홈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번째 보물상자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바타 수원권을 받게 되네요 자그 다음은 밑으로 바로 내려가서 레나드 비밀 근거지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보스 레나드를 클릭하고 이동해주시면 되구요 어 여기 젠데 있었네요 자 여기 뒤편에 뒤쪽으로 가시면 있거든요 뒤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자 여섯번째 아바타 수원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맨 밑에 있는 맹독의 뱀둥지로 가주고요 자 던전 입구에 들어가지 말고 또 옆에 계단처럼 돼있는돌 위로 가줍니다 자 옆에 있는 이벽 타지거든요 자 왼쪽에 보물상자 있는걸 확인되었습니다 이걸로 일곱 번째 보물상자를 얻었습니다 탈것 소환권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 이동할 공간은 이제 동부, 동부평원으로 가줍니다. 자, 동부평원에서는, 자, 위치는 여기 있고요 풀숲 사이에 있는데, 어, 미니 맵을 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물상자 표시 나왔죠? 이게 좀 그래픽이 낮게 되면은 이빛 기둥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니 맵으로 위치를 찾으시면 되구요. 아바타 소환권 한 개를 받게 되었네요. 자 다음은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애묘 서식지로 가줍니다. 자 서식지 와가지고 방향을 여기 비석 구릉지 있죠? 비석 구릉지를 누르시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길에 이렇게 갈림길 있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왼쪽으로 쭉 가주시면은 구석자리가 있는데, 자첫 번째 이곳 아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보물 상자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아홉 번째는 아바타 소환과 상자를 받게 되었네요. 미르가르드의 마지막 상자죠. 마지막 상자는 폐성터에 있습니다. 폐성터에 이쪽 부분 꼭대기 있고요. 다음 폐성터에 칼바람하피를 누르시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정확히 5장을 다 클리어 하시게 되면은 서브퀘스트 5장도 열리게 되거든요 이 서브퀘스트 5장의 탐색 보물찾기 여기서 이제 미르가르드의 마지막 보물 상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션으로 여는 보물상자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요 자 일단은 부케를 지금 두 개를 키웠거든요 아까 로그로 했던 거랑 지금 다시 또 소서리스로 똑같은 클래스로 했거든요 오 이게 지금 알아보니깐 업적이 캐릭터당 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각 캐릭터별로 보물 상자 10개씩 차릴 때마다 이 일반에서 전설 뽑기할 수 있는 뽑기권 각각 1 개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클래스로 키우게 될 경우 아바타와 탈 것이 본 캐릭터하고 똑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중복으로 쌓이게 되죠. 보통 한 지금 한 개씩 있어야 되는데 부캐릭으로 보물 상자 파밍하면서 이렇게 두 개, 두개막 이렇게 중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타도 이렇게 중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한번 열어 볼게요. 1 개짜리. 오! 바로 보그? 다음 탈것탈 아, 것은 일반이 떴네요 요런 식으로 아마 부캐릭작도 할수 있지 않을까 저기서 한희귀나 영웅이 뜰 때까지 반복작업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자가 말아 녹아다가 혹시 이런건지 진짜 이런건지 조금 의문이 좀 들긴 하구요 또 이렇게 부캐 키우면서 아이템들 얻는 것들 또 수집에 넣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부캐릭으로 중복되지 않고 계속 파밍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미르가르드 편 보물상자 10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요툰하임에 요튼하임. 있는 10개의 보물상자를 찾아보도록 할게요.